아이고 아이고 지금 설사한다 여보 와서 좀 얘네 좀 잡아줘 일요일 아기냥이들이 설사를 해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이렇게 꼬리만 잡아줘요 주사도 맞고 약 먹으면 괜찮다고 해서 걱정 없이 집에 오긴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입을 벌리고 약을 쏙 넣으면 된다고 했는데 집에 와서 시도를 하는 순간 나는 멘붕이 왔다. 입을 벌리지도 못하겠고 억지로 집어넣는 순간 아, 손가락을 깨물렸다. 약 먹이는 동영상을 보며 연습하고 결국 셋이 달라붙어 앞다리 붙잡고 뒷다리 붙잡고 아빠가 입안에 약 넣기 시도. 겨우 집어넣었는데 아빠도 깨물리고 약을 혀로 밀어내고 이빨로 약을 깨물어서 온통 가루약이 퍼지고 입안이 써서 그런지 침을 질질 흘리며 개거품을 물고. 아이고 초보 집사 때문에 너희들도 고생이다. 우여곡절 끝에 약을 다 먹기는 했는데 엄마도 깨물리고 가족들 다 할퀴고 난리도 아니었다. 내일이 더 걱정이다. <웃음> 다음 날 순위 예방접종으로 병원가서 기계를 사와서 집에서 시도해보았다. 이놈들 바둥내서 하기가 어렵다. 엄마가 아기들 감싸듯 수건으로 감싸서 해보자고 하신다. 감싸니 훨씬 수월해졌다. 왜이 방법을 빨리 생각해내지 못했지? 아직 한 번에 목 깊이 약을 넣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시도하기가 수월해졌다 결국 오늘도 한번 실패하고 네번 시도해 세번 성공했다 처음 시도한 못지 약 먹이기 성공한 줄 알았는데 삼키지 않고 혀 안쪽에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거리더니 다, 다 뱉어내면서 됐어. 알약을 어머, 거실에 뿌려 버렸다. 아기냥이들 알약 먹이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가요? 일단 봐요. 들어갔어. 안 보여.